게임은 혼자 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친구와 같이 하게 되면 재미는 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게임들은 평화로운 팀플레이를 요구하며 앞에 있는 난관을 헤쳐나가기를 원했지만 또 다른 게임들은 그런 평화로운 플레이 따위에는 관심 없고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넣어 서로의 갈등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친구와의 우정을 박살내버린 우정파괴 게임 베스트9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봤는데요. 대놓고 분쟁을 일으켰던 게임부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싸움이 일어나도록 유도했던 게임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때를 추억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우정파괴 게임은 더블 드래곤입니다. 테크노스 재팬의 대표작이자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 장르의 선구작격인 게임으로 1980년대 오락실 게임을 대표하는 명작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여자 친구인 마리안이 블랙 워리어즈라는 조직에 납치당하자 마리안을 구하기 위해 조직을 쳐들어 간다라는 간단한 스토리로 게임이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나온 게임답지 않게 그래픽이 무척 깔끔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전투도 단순히 주먹 발만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반대편에 있는 적을 엘보우로 공격하거나 상대를 잡고 니킥을 연타하는 등 간단한 커맨드 입력을 통해 다양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은 전투를 반복해도 지루함이 덜했었는데요 특히 반대편을 보고 사용하는 엘보우 공격은 엄청난 간지를 뽐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따라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엘보우 공격은 어린아이들이 쓰기에는 너무 고급 기술이었고 거리 조절에 실패하면서 친구의 얼굴을 가격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게임에서처럼 이 기술의 위력은 막강했고 쌍포피를 흘리며 맥없이 쓰러지는 현실 세계의 친구들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아픈 새끼들 게임으로 돌아와 더블 드래곤은 우정 파괴에 대한 모든 요소들을 완벽 강력하게 갖추고 있었는데요. 공격을 하면 아군 적군 구별 없이 모두 때릴 수 있었기 때문에 혹여나 시술을 해서 친구를 때리게 되면 게임 안에서 투기장에 열리는 신기한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뒤잡기라는 기술이 상대를 가장 기분 나쁘게 만들었었는데요 이게 적들도 사용이 가능해서 적들이 뒤잡기로 아군 한 명을 잡고 있는데 적을 때리지 않고 제압되어 있는 아군을 때리기라도 한다면 정말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도 입에서 쌍욕을 내뱉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다시 평정심을 되찾았었고 같이 했던 친구와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 최종 보스까지 갈수 있었는데요 최종 보스를 처치하고 승리를 만끽하려는 찰나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마리안은 두명모두를 원하지 않았었고 레츠파이트 1플레이 대 2플레이어라는 e 문구와 함께 아군끼리 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었는데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며 상황을 파악하기 바빴지만 한쪽 유저가 움직이면서 바로 피튀기는 혈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쪽 유저가 승리하면 마리안을 구하고 마리안에게 진한 키스를 받으며 게임은 끝이 났는데요 이때 옆에서 알수 없는 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됐는데 설정을 보면. 치된 마리안은 1플레이어의 여자친구였고 2 플레이어는 쌍둥이형으로 마리안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1플레이어가 이기게 되면 뭐 그나마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만약 2 플레이어가 이겼을 경우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죽은 남자친구를 버리고 바로 쌍둥이형에게 키스를 하는 마리안은 보고 동생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마리안을 데려간 형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소개할 우정파괴 게임은 이스케이프 키즈입니다. 코나미에서 만든 달리기 장르의 게임으로 이전에 하이퍼 스포츠를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새로운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1990년대를 대표하는 우정파괴 게임으로 최대 4인까지 플레이가 가능해 혼돈의 카오스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쾌하고 곳곳에 양키 센스를 엿볼 수 있어 경기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캐릭터가 뛸때 뻐큐 뻐큐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설마 뻐큐라고 말했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뻐큐를 남발하고 달렸습니다. Let's go. One, two, one, two. 캐릭터마다 충돌 개념이 있어 진로를 방해할 수 있었고 필드 곳곳에 떨어져 있는 아이템을 획득할 경우 다른 플레이어에게 큰 피해를 줄수 있었기 때문에 한시도 방심할 수 없었는데요 필살기 개념에 방기 부스터를 사용해 일발 역전도 가능했기 때문에 게임 안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나오는 시상식 장면이 무척 인상 깊었었는데 양병기 위에 선수들이 서 있고 병기에 물을 내리면 1등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병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연출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양병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 알수 없는 치욕감을 느낄 수 있었고 저거만하고 얄미운 1등 캐릭터를 빨리 똥통으로 끌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우정파괴 게임은 커먼 베이비입니다. 엑스포테이토사에서 만든 아케이드 게임으로 귀여운 아기들이 캐릭터로 등장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아기를 선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설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간단한 달리기부터 말뚝박기까지 최고의 우량아를 뽑기 위한 다양한 경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대충 설명만 들어보면 귀여운 아기들이 귀여운 행동들을 보여주며 아기자기한 스포츠를 즐기겠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기들이 참여하는 경기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발에 세공을 묶고 무리로 올라가기부터 고압 전류가 흐르는 줄넘기까지 UFC 선수들이 해도 불가능할 것 같은 살인적인 경기들을 펼쳤었는데요 특히 빰때리기 경기는 친구랑 같이 했을 경우 처음에는 웃으며 서로 한방 한방을 주고받다가 이후에는 정말 진지빨고 초집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로 소개할 우정파괴 게임은 벌룸파이트입니다 닌텐도에서 개발한 게임으로 머리 위에 풍선을 날고 있는 캐릭터가 공중을 날며 적을 밟아죽이는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분위기를 봤을 때뭐 이런 게임이 우정파괴 게임이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별룸파이트만큼 우정파괴를 조장했던 게임은 없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 게임으로 공중으로 날고 좌우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렵게 느껴졌었는데요 머리 위에 있는 풍선 두개가 터져버리면 캐릭터가 사망했기 때문에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신의 위치와 관성을 고려해 섬세하게 움직여야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좌우가 연결되어 있어 한쪽 끝으로 나가면 반대쪽 끝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잦은 실수를 유발했었는데요. 여기에 번개를 쓰는 먹구름이나 물속에 튀어오르는 거대식인 물고기까지 있어 게임 난이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유저들은 이런 어려운 난이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친구와의 협동 플레이밖에 없다는 어리석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친구와 함께 벌룬 파이트를 즐기 게 되는데요. 바다에 있는 식인 물고기보다 무서운 것은 저 앞에 천진난만하게 날아다니는 어저리 친구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한두 번 친구에게 나의 풍선을 밟히게 되면 어느새 게임 안은 투기장으로 변해 있었고 행복한 2인 플레이를 기대했던 자기 자신을 원망했었는데요 그래도 내가 불렀으니 기분 나쁘게 보낼 수는 없어서 게임기를 끄고 지금 밥 먹어야 된다며 친구를 집으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우정 파괴 게임은 열월 시리즈입니다. 1990년대부터 발매되어 다양한 시리즈가 나왔던 작품으로 우정 파괴라는 요소를 게임의 핵심 재미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진 게임이었는데요. 시리즈에서 등장했던 캐릭터들이 모두 함께 즐거운 운동회를 한다는 컨셉으로 게임이 진행되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밝고 유쾌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말이 달리기지 바닥에 떨어진 무기들을 들어서 던질 수도 있었고 다른 캐릭터들을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어 처음에는 웃음에 시작했지만 언제부턴가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친구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벽을 기어 올라가거나 수영을 하는 것까지 생각보다 스테이지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반복적으로 플레이해도 지루함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우정파괴 게임은 펭귄 브라더스입니다. 문방구 앞에서 많이 봤던 게임으로 귀여운 펭귄이 등장해 어린아이들이 많이 즐겼던 작품입니다. 전체적인 그래픽만 두고 봤을 때는 순한 맛의 게임 같지만 안에 있는 우정파괴 요소들을 알게 되면 이보다 악랄할 순 없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폭탄을 사용해 적을 죽이거나 장애물들을 파괴할 수 있었는데 이 폭탄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를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군을 죽여버리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특히 스테이지에 등장하는 대포 같은 곳에 폭탄을 넣으면 반대쪽 방향으로 폭탄이 날아갔는데 이게 만약 아군에게 적중이라도 한다면 친구의 싸늘한 눈빛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 곳곳에 놓여있는 다양한 기믹들로 친구를 괴롭힐 수 있었기 때문에 보스방에 가기도 전에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곱번째로 소개할 우정파괴 게임은 본보맨 시리즈입니다 우정파괴 게임하면 이 게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전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쳤던 게임으로 친구랑 같이해서는 안되는 게임 베스트3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게임방식을 살펴보면 캐릭터는 자신이 서있는 위치에 시간이 지나면 터지는 폭탄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이 폭탄으로 주변에 있는 벽들을 파괴하거나 적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을 파괴하면 캐릭터를 강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 폭탄의 수량을 늘리는 아이템이나 폭발 범위를 늘리는 아이템 이동속도를 늘리는 아이템까지 아이템 종류도 무척 다양해서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후반에 아이템을 획득하면서 강해지게 되면 폭탄의 수량도 많아지고 폭발 범위도 엄청 늘어나 폭탄을 어떤 위치에 설치하고 캐릭터는 어디에 숨을지 생각 고도의 심리전이 필요했었는데요. 가끔 무지성으로 폭탄을 설치하다가 자신이 설치한 폭탄에 자신의 캐릭터가 갇히게 되면서 공보맨의 최후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한 개의 폭탄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정 파괴에 대한 경험은 쉽지 않았었는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캐릭터가 미친듯이 강해지면서 이런 팀킬 상황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나는 신중하게 폭탄을 설치하고 있는데 미친놈처럼 폭탄을 설치하고 다니는 친구녀석 때문에 나도 죽고 친구도 죽는 끔찍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했었는데요. 이렇게 친구의 실수로 몇번 죽게 되면 적들이고 뭐고 관심도 없고 친구녀석 을 넣고 죽여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할 무정파괴 게임은. 크루드 버스터입니다 1990년 데이트 이스트에서 제작한 벨트스쿨 장르의 게임으로 북투의 건과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뉴욕 한가운데에 핵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설정이 있었는데 형태화된 뉴욕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게임은 캐릭터가 아놀드 슈얼츠 제너거를 닮아 게임은 몰라도 캐릭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우락부락한 체격의 캐릭터가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하며 적들을 쓸어버릴 수 있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크루드 버스터는 시스템적으로 우정 파괴 요소를 넣어 친구와의 갈등을 유발했는데 기본적인 공격들은 아군을 공격할 수 없었지만 잡고 던지는 기술을 아군과 적군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군을 던졌을 때 실제로 데미지도 입었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억울할 수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괴롭히는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재미난 일도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나쁜 짓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를 잡고 공중으로 들어올리면 아무리 버튼을 연타해도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무기력하게 잡혀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나란 친구 녀석은 나를 잡고 던지지도 않고 들고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를 하며 나를 유린했습니다 이렇게 잡히게 되면 캐릭터는 발버둥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우월감과 희열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친구의 악랄한 장난을 당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적들 따위는 보이지 않았고 누가 먼저 상대를 잡을지 눈치를 보며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홉번째로 소개할 우정팡의 게임은 슈퍼팡입니다 캡콤과 미첼사가 제작한 통선 분열 장르의 게임으로 직관적인 플레이 덕분에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누구나 쉽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기본적인 플레이는 하늘에 풍선이 떨어지고 캐릭터가 쇠사슬로 연결된 작살을 발사해 풍선을 터뜨릴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스테이지 안에 있는 모든 풍선을 터뜨리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귀엽고 아기자기한 게임에서 무슨 우정파괴 요소가 있냐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게임 안에서도 우정파괴 요소는 존재했습니다. 풍선을 작살로 파괴하면 풍선이 두 개로 분열이 됐는데 초반에는 뭐 예측할 수 있는 수량의 풍선이 분열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작살을 2회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획득하면서부터 점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 했습니다. 특히 친구와 함께 서로 붙어있는 상황에서 풍선을 마구 터트리다 보면 풍선이 순식간에 2개에서 4개로 늘어났고 옆에 있는 친구를 죽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었는데요. 저는 이 게임을 하면서 풍선이 아닌 너를 터트려 버리고 싶다라는 말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슈퍼팡도 초반에는 서로 협력하며 웃으며 플레이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없어지고 풍선보다 친구가 근처에 왔을 때 화들짝 놀라며 친구를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정파괴 게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개발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분쟁을 일으키는 시스템 때문에 싸웠던 게임부터 대놓고 싸우라고 만들어진 우정파괴 게임까지 그때 그 시절에는 참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